어 오늘 저희가 이대형으로 이겨서 깔끔하게 이긴 했는데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음 경기에는 충분히 보완해서 오겠습니다. 어뭐 솔직히 뭐승리돼서뭐 안했다 고하면 거짓말이고요. 그리고 일단 앞으로 뭐 T 원이든간에 어떤 강팀이든간에 그런 좀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고하는것 같아요. 어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판 같은 경우는 좀 다이브 조합이나 이제 들어가는 조합이었는데 그런 장점을 좀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고.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약간 좀 되게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, 그리고 적팀도 일단 되게 좀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되게 반등 타이밍을 잘 잡고 실수를 내어준 게좀뼈 아팠던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희가 사거리가 긴게 아니라서 일단 무조건 다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에서 좀 이득을 봤어야 했는데 그게 좀 못하다 보니까 호르키랑 아펠리우스는 후반감을 갈수록 좀 세지다 보니까 그게 좀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. 1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싸울 수 있으면 싸우는 느낌으로 갔어야 됐고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저희가 좀 소소한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내준 게좀 아쉽다 해가지고 그런 점으로 토대로 해서 이경기 때는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어 일단 뭐 솔직히 드러눕는다기보다는 챔피언들이 이제 어느 좀 세지는 타이밍에 안싸워주는 것도 있고 약할 타이밍에 저희가 싸우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뱀픽 면에서는 뭐 솔직히 어떤 피기든 간에 세게 해야 될 타이밍인데 세게 하고 그리고 뭐 약할 타이밍에좀 사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뭐 정글링에 있어서의 체력, 그런 유지력이나 그런 거에 차이가 있겠는데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엄청 체감 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뭐 솔로랭크에서 한판딱 해보긴 했는데 좀부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은 쓰질 쓸 때가 안되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성격이잘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하면서 서로서로 오래 지낸 시간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잘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, 제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약간 같이 플레이함으로써 좀 약간 저돌적이거나 그럴 때 저희도 잘 맞춰주고 그러면은 좀 제... 계속 꾸준히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. 어,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뭐라 해야 되지, 저희끼리의 그런 오브젝트나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깔끔하게 많이 보완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프링 때보다는 지금은 좀더 좋은 폼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지금 자기 기량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도 좀더 노력해 가지고 기량 올리는데 에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어, 뭐 피지컬적인 것도 있고 뭐팀 게임이다 보니까 팀원을 이끌어 써야 될 때나 아니면 저 혼자서 해수 있을 때를 그렇게 약간 좀 따로 분리하면서 그런 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, 뭐 솔직히 어느 팀이라 할것 없이 다좀 되게 뭐야 되지 저력 있고 그리고 다좀할 이길 수 있을 때 엄청 잘 이길 수 있는 팀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딱히 굳은 한 팀을 고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어,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.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